짬짜면! 아! 그러면 반대로 놔야 되나? 짬짜면! 그리고 김치만두! 간식! 간식! 아이고 맛있겠다! 마라맛 안갈것 같아요? 가져왔어요! 마라맛! 자 드셔보세요! 엄마 어요그는아 이거 맛있다! 이거 나 좋다. 게 마라맛은 다음에 먹어봐야 돼! 우리 시작!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 응! 음. 하나도 안 묻었네? <웃음> 빵! 이렇게 발려놔야 돼. 퐁퐁. 야, 이거 멋있다. 음. 세계 동시에 막착착하는 거. 앞으로 내가 요리를 해야 되겠어 음. 아이고. 짬짜면 먹어볼까 얇은 피 김치 만두 맛있게 구워서 짬뽕 먹다가 매우면 짜장면 그런데 알고 보니 고추 짜장이었지 짬뽕.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응. 짬짜면에 얇은 피 만두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먼저 아이 김치 냄새가 자꾸 코를 엄청 자극하고 있어. 아 맛있다. 엄청 뜨거워. 식면서 <웃음> 먹읍시다. 물 향이 잘 나네. 어, 얼큰하고 괜찮은데요? 고추짜장 중국집에서 시켜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는 과연? 어, 맵다. 아니, 이거, 와. 아니, 후루룩 할때 고추향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짜장면은 약간 짜장맛이에요. 춘장 맛과 고추향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짜장이네? 계란 <놀람> 후라이를. <놀람> 계란후라이랑 잘 어울린다 근데 확실히 저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짜장라면 하면 짜장라면의 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짜파게티의 맛을 항상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짜파게티가 짱인 것 같으니 무지 맛있네. 음 맛있어. 한 젓가락이 너무 너무 큰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와, 근데 짬짜면을 드디어 먹어보네. 그 예전에 자, 초등학교 때인가, 막 그때 이제 TV에 막 요즘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다, 막 이러면서 이런 그릇 나눠서 파는 중국집 막 소개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동네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성인이 돼서 짬짜면을 파는 것을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짬짜면으로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 왜 그랬지? <웃음> 신라면보다는 좀 매운 것 같아요. 불닭보다는 안 매워요. 근데 고추짜장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전에 막 이걸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약간 이 강하게 느껴지는 춘장 향이 맛있게 느껴지진 않아. 이 강한 춘장의 향이. 그래서 굳이 또 먹는다면 사천 짜파게티나 짜파게티나 뭐 이런 걸 먹을 것 같은 그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사실 짜장라면을 짜파게티랑 그 외에 뭐 다른 걸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짜왕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보고 해야 되겠다. 요즘에 새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불타는 시리즈 중에서는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국물 먹으니까 막 엄청 칼칼하네. 청양고추 향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면만 먹을 때는 청양고추 향보다는 그 처음 넣었던 그 조미유 자체에 약간 불향 같은 게 많이 났는데 국물 먹으니까 청양고추국이네. 와, 향이 장난 아닙니다.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칼칼해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청양고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막 만두는 맛있거든요. 조금 덜 짰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고도 얘가 짭짜름한 게 느껴질 정도면 많이 짠거 아닐까요? 단무지 왜 이렇게 맛있지? 단무지 너무 맛있는데요? <웃음> 오늘의 VIP요. <웃음> 아이 농담이고. 아, 만두 맛있는데 조금만 덜 짰으면 좋겠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